2월 18일, 19일에 열리는 이제 제팬 머슬 콘테스트 준비 중인 29살 정태민이라고 합니다. 긴장은 원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건 없고, 걱정이 제일 많죠. 걱정만 하고 있어요, 그냥. 몸이 잘 나올지. 대회 준비는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운동하고 있고, 대근육, 소근육 그냥 오전, 오후로 계속 반복해서, 대근육은 등가슴 마체 소근육은 어깨, 팔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, 안 쉬고. 쉬는 날은 따로 정해두진 않고 제 느낌에 따라서 휴식하고 있습니다. 빼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신장에 비해 체중이 높은 편이 아닌데 그 와중에 더 볼륨감이 죽는 느낌이었거든요.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수, 수분 조절이나 이런 컨디션이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몸이 내가 만족할 정도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리를 한 감이 있는데. 지금은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완벽하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바꿔서 한것 같아요, 이번에 어 식단은 일단은 다섯 끼 먹고 있고 쌀밥은 원래는 한 1.8kg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줄여서 1.5kg 정도 먹고 있고 두 끼는 생선, 만색이라는 생선 먹고 있고 새끼는 닭가슴살 200g씩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. 가성비도 괜찮고, 이제 성분 찾아보니까 성분도 괜찮더라고요. 맛은 사실 생선, 그냥 보통 흰살 생선이랑 비슷한데, 닭가슴살 먹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예. 프로틴, 크레아틴, 그리고 이제 BCA 글루타민이랑 라이아신. 그 정도 먹고 싶습니다 부스터는 0 4 먹고 있습니다. C4도 가성비 때문에 먹고 있어요 가성비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가성비 좋은 C4로 먹고 있습니다 국내 대회 성적도 만족한 적은 없지만 국내 대회 성적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목표로 해야 되는 건 IFBB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까이 있는 이제 그 최재장 선수님이 재팬에 가서 작년에 프로 따게 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극도 많이 되고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해 나도 그냥 i f e 프로를 준비해 봐야겠다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극인 것 같아요 네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라 하면 중량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자극을 쫓는 사람이 몸이 더 좋은 경우가 많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중량을 잘 드는데 몸이 좋으신 분들은 중량을 잘 들면서 자극을 잘 느끼기 때문에 더 그런 것같고 올해 8월 달에 결혼합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만난 지 둘이 이렇게 문제 없이 계속 제가 보디빌딩을 할수 있는 거는 완전 100% 여자친구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노력하는 거는 그래도 매해가 이 반복이 될수록 이 예민한 게 줄어들긴 해요 근데 그것도 여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은 제가 지금 예민한 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한테는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,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내가 잘할 테니까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아보자 고마워 준호가 <웃음> 같이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희 고모가 일본에 사시거든요 고모분은 일본인이세요 심지어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는 뵌 적이 있는데 몸이 이 정도까지 되고는 뵌 적이 없거든요 뭐 여자친구도 같이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죠 다 같이 볼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성적을 좋게 받아서 그냥 뭐 단순하게 프로 되면 해외대회에 많이 나가야지 정도만 생각했고 프로가 안되면 당장 3월에 있는 대만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프로 도전하는데 신경을 쓰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랑 보디빌딩이랑 완전 하나가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결혼을 하거나 지금 그냥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게다 보디빌딩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보디빌딩 안 했으면 은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라서 어 이제 제가 행복하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것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거를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제가 그렇게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만큼 저도 좀 자신이 있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